아맞잘받 맞아, 맞아. 어. 아, 네. 아. <웃음> <아쉬워. 웃음> 와. 어 잘한다. 잘다진멋 거. 있어 멋있어. 자. 들어 들어와. 아프다. 계속, 아, 지금, 유, 유도, 좀 유도 좀 그만해. 어, 보여줘. <목소리> 유도 그만. 다리 잡고. 그렇지. 자, 오. 오, 오, 오 야, 너도 해, 아, 진짜, 너, 너, 우, 너, 너 해. 이거 자, 아, 오. 오, 윗발 공격입니다. 아, 아, 좀 아, 좀 아, 뽑자 이제 뽑자. 느리 아, 그런 거 느려. 네 경기 일본 왔습니다. 아이 오, 기스를 들어서 미니가 되었고요야 애기만 놀이잖아 네, 약 10초 남았는데요. 10초, 10초! 로 로켓, 로켓, 로켓, 로켓, 로켓, 로켓, 로 로켓, 로켓, 로켓, 로켓, 와까와 <라하니> <라하니> <라하니> 어, 거 오! <웃음> 오! 야그렇은 <웃음> 그래. 아, <웃음> 그렇지. 오오아안봐안그도 아, <웃음> <아물리와. 웃음> 아, <웃음> 주세요. 그답이남다기 어. <웃음> 어. 그, 선수 그 어. 굉장히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가면서. 계속 해서. 공격적으로. 중심도 강해져 <목소리도> 아, 우리 백장이. 어이 다섯 이다이 다섯 이다 다섯 살이. 이 다섯 살이. 다섯 다 빠지자 다다다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오오 좋아 좋아 야오오오 얼굴 말아 복수 복수 그렇지 그 얼굴 망아 그래 빠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대짜 위험했죠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어, 윗발 굉장히 빠르죠. 괜찮아, 괜찮아. 어, 너무 빨라요. 괜찮아, 괜찮아. 네,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잘, 잘 피했습니다. 다시 진행을 시킵니다. 사 외에서 들어왔다고 어, 어, 어, 어. 판정, 판정, 판정하신것 같은데요. 계속, 계속, 계속. 아, 참... 그렇지. 손 잡으. 손손 아, 어. 얼굴 올려야 돼. 예. 아직, 아직, 아니,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발 공격을 좀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빠 차라고 주잖아. 아빠 주죠. 주죠. 군사 아빠 주 아! 단주 선수, 2단이의 템! 2단계의 템! 2단이의 템! 2단김의 템! 2단계의 템! 2단계의 템! 2단계의 템! 2단계의 템! 2 대박이라 어, 거짓말! 어! 네! 계속 열 개, 열 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아... 미 우와 가벼워 가벼워 들어갈 때 오! 아! 그렇습니다 계속! 화이팅! 올린 거 올려봐야 바이다규 선수 이번 판 승리를 가져오느냐 응! 아 지금 팀의 승리가 달려있고요 굉장 집요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좋아, 방금 너무 좋았어 우와, 좋아. 자, 들은다! 1분 예, 선수 선수 어, 몸이 떴어요 1분 <웃음> <잘못> 나왔어 <웃음> 무승부가 되면 양 선수 모두가 패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선수가 남아있는 청팀인 용인대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좋아, 좋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네, 10초 남았습니다 아, 네, 마지막 빗발 기술 시도해봤지만 무승부로 끝나서 양팀 선수 모두 패하게 됐습니다